五湖宗山, 我的变我的改成南北 变我的南京, 吉祥安, 吉祥安, 吉祥 阿娘阿娘你可可得上你可得下不进特朗布朗 축소여 홍도가 왔느냐 이군데호소 하월부용의 군자령 리 만당 춘술 홍유지 왔느냐 일주 대고요소 알고 이제다 용산읍 서초진국지가 왔느냐 이군고호 서창 비추여 삼성정여주를 와드냐 일두그대고요또아들낳가 바래고 바랫도 집안은 따로 올지 섭식을 와드냐 이그개고 뒷동산에다 태도를 심어 매아매두 매도, 매도, 매도 죽식을 와드냐 이두그대 고요 감소 수매를 펄터지고 저정수들은 몇두가 냐이동대허용고 시상 부배가 만은지 제일 부배 산 우주 왔느냐 직등대 치무자였소 기장은 뭐니 일장손지고짐사사는 실질지 왔느냐 이동대허용고 설 먹고 설사가 는느냐 방구 절기들 통포이 왔느냐 이르르 그대 그리 와도